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어차피 직급 도전 그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한 줄만 하면 된다 두줄로 한다는 그 논제 있지 않습니까 꽃돼지 줄이냐 똥 줄이냐 아이 무슨 소리야 99.9% 안돼도 고 똥줄에 들어가면 자당안에 처음부터 김새가 안되는 거야 자당안에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해요 근데 꽃돼지 줄이 더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에 여태까지 그 댓글도 많이 주시고요그 운동에도 많이 참여하시는 게 이제 역력이 나타나서 인터넷 재, 재판매 가격이 5만 5천원 5만 4천원 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막 6만원 대로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5천 오백명 정도가 그중에 뭐다른 참여 안 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주셔 갖고 지금 그런 개가가 불과 몇 주만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아주 끝까지 그 인터넷 재판매가 7만원대 한참 더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더뭐할 이유가 없다 이거 이거 갖고 뭐 장사꾼이라는 거는 다 돈이 남아야 하는 건데 그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은 애터미라 하는게 아니고 장사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마진이 안 났고 뭐하 면은 그냥 가뜩이나 빚을 지고 있는데 그뭐 거기다 더 빚을 지게 되는데 그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정작용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서 저 유튜브 들어가서요 애터미 직급 도전 이렇게 일곱 글자를 치시면은 거기에 저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쭉 이번에 8월달에 아주 단상을 누비겁니다석사스 아카데미에서 그분들이 아그그 그 제일 위는 아, 그분이었구만 그 맨날 해내는 것이다 뭐뭘 해내자는 얘기죠 직급을 해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서 뭐그 애터미리로 하려면은 정치를 해라 뭐 정치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간택당하려면 잘 보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사바사바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교하게, 크, 진짜, 제가 보기엔 간교한 것도 없어요. 다 뻔한 얘기들인데. 그 밑에 뭐 총장인가요? 아주 그분은 제가 굉장히 아주 참신하고 젊은 세대고 굉장히 아주 올바른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미를 제대로 하는구나 했더니 그분도 그 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 그, 직급 도전 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몇백, 몇백 명이 모여야 뭐가 되고 972명이 돼야 뭐가 뭐임페리어 되고 하는데 그거 얘기할 때 이렇게 그 양심의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그 줄에 그래도 좀 상위에 있다 보니까는 할수 없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그런 그 그게 아주 역력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에 그,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리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도 양심 바른 사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이 직급 도전 프레임 하에서는, 시, 이 직급 도전도 시스템, 그것도 시스템이라고, 인풋 요소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거는, 그리고 엉망진창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항상, 어, 어, 걱정하는, 자기네들도 하면서, 아니, 크라운이 되면 뭐합니까? 언제, 언제 또 이쪽에서 망가지고, 저쪽에서 망가지고, 뭐, 이럴 줄 모르는데, 그, 불안불안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돈도 안 됩니다, 사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다른 편으로 해서 아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거고요. 오늘은 그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요번에 이런 거 인터넷 재판매 박멸위원장, 박살위원장 아니고 박멸위원장이거든요. 제가 자칭 맡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애터미 직급도전이라고 뻔뻔스럽게 나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그걸 갖다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썩어도 너무나도 아주 그냥 켜켜이 썩었구나. 그러니 이게 뭐 되겠냐. 그래서 아 제가 요번에 느낀 바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낸다그러면 아 이렇게 직급 도전으로 12년 동안 점철되고 완전 자리잡게 된 이유가 아 결론은 하나.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천 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쇄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증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아니 또그소속상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 줄에 서 있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12년 동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은 없어요. 제가 보다 보다 못해 어떻게 이렇게 대애터미가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직급 도전으로 엉망진창이 됐는지 옥개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이유를갖다가 제가 오늘은, 이 예, 제가 이거 잘, 교보제를 잘안 쓰는데, 저단에 이 칫솔, 하나는 투명 칫솔, 이거, 저, 그냥 일반 칫솔이고, 이거는 컴팩트 칫솔입니다. 제가 제일 애용하는. 그러니까 이거에, 이거를 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듣기 편하게, 그러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약국이나 이런데 그 칫솔을 갖다가 수십 년 전부터 납품해서 굉장히 고가 칫솔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회사입니다 디오테 코리아가 그런데 이 회사가 회장님이 그창여기게 창업... 컨택한 스토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요 디오테 코리아의 그 칫솔 만드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예, 아주 균일된 제품, 1초 칫솔을 갖다가 드디어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990원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공장 시스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원유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한, 한, 하나도 안 나오죠? 그딱 들어와서 그거를 첫째 원유로 갖다가 정제를 하면은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납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납프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식명으로 하면 납타 한국 사람들 일본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납사라고 그래요. 그 납프타 납사가 원재료가 원재료가 좋은 게 들어갔을 때 이런 투명 칫솔이 나옵니다. 그뭐 유명한 칫솔들 중에서도 이게 아주 투명한 게 아니고 불투명 칫솔 많이 나오죠. 불투명 칫솔은. 여러분들이 쓰다가 이렇게 재활용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녹여갖고 쓴 거는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을 못 만들어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원류가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 정제를 하고 남은 찌꺼기. 남은 그걸 라프타라고 그러는데 찌꺼기는 아니죠. 그거, 그거만 가지고 했을 때거기서 불순물을 빼고 만든 게 이렇게 투명 칫솔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료하고 재료를 양심바르게 제대로 썼고 거기다 근본 99.9% 그래서 그 몇십 년간의 노하우 그 약국에다가 서 이미 그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칫솔 하나만큼은 잘 만든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이미 알려졌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디오테 코리아에서 애터미어 손을 잡고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원재료가 좋죠. 그러면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디오테 코리아의 그 시스템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1차 정제한 나프타, 순수한 납타 원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재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 혼합제가 들어가고 첨가제가 들어가고 색소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이 이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색깔도 나오는데 이것도 투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또 파란색을 넣어야 되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한 가정이 그 똑같은 투명칫솔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혼합제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걸 둘때 그렇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1초 칫솔에 1년에 2,500만 개? 지금은 3,000만 개 정도 팔릴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에 교반기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거 붙이고 그래갖고 탁탁 나오는 1년의 과정에서 거기에서 만약에 온도가 그, 온도가 그 기계 자체에 온도가 상승돼버리면 이게 분량이 떨어지죠. 1도만 차이가 나도 분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각기를 통해 갖고 일정 온도를 갖다가 맞춰줘야 됩니다.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게 환경이죠. 그래서 이걸 두루두루 두루 다 얘기해서 인픈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1초 칫솔, 이 유명한 우리의 칫솔이 나오는 겁니다. 990원의 가격으로. 사지 말라그래도한번 써본 사람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장에 그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장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도 요즘 전산으로 다 돼갖고 PLC라고 하는 그 접점, 네, 센서가 읽어갖고 그때 딱 되면은 온도가 오바되면은 온도가 0.1도라도 오바되면은 딱 거기서 어, 내리는 냉각기가 작동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990원짜리 칫솔을 하는데도 원료, 온도, 원재료, 혼합제, 첨가제 색소제, 뭐 등등이 다 제대로, 제대로 온도에서, 제대로 환경에서 맞춰줘야 제대로 제품이 분량 없이, 분량이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명한 칫솔이 된거 아닙니까? 진짜 그야말로 대중 명품의 아주 이게 진짜 아주 대명사죠. 자, 우리가 하는 시스템은 직급 도전 시스템은 순엉터리, 양아치, 깡패, 그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지들끼리 정치를, 정치를 하라고, 아첨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잘 보여야지, 150만 pb 쏴주고, 200만 pb 써주고, 아, 똥줄에 안 넣고, 황금줄에 넣어주겠다. 뭐 이런 겁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데, 자, 이 공장 시스템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인간 시스템입니다. 유일한 인간 시스템. 아, 제가 옛날에 한참 술을 먹어서 술을 갖다 40년을 먹으면서 이럴 때 AA라는 그 시스템, 그 AA라고 하는 1937년도부터 나와서요 여태까지 수천만 명의 알코올릭을 구제해 는그 프로그램을 24년을 다니면서 제가 술을 5년, 6개월 전에 아주 완벽하게 끊었거든요. 단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먹었고요. 그동안 40년 먹은 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엉터리 시스템 직급 도전이 아니고 이 공장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나온 거거든요. 시스템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원재료, 성가제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제대로 적, 적당한 환경에서 제대로 나왔을 때그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는 거를 갖다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직급 도전 시스템, 그 시스템도 아니지만은 그 완전 그 영터리지만은 사안에 그것도 시스템이라고 본다면은 걔네들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시스템은 뭐냐면은 들어가는 인풋 요소가 환경들 온도 뭐 그동안에 뭐그 소속 센터에 떴던 환경적인 분위기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멘탈 뭐 여러 가지가 그 환경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회장님 표현에 의하면 온팽이도 있고 반팽이도 있고 또 중간도 있고 여러 사람들 전업주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딱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1분 스피치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액션5 스피치에 의해서 아주 골고루 섞여서 하모나이즈를 이루어서 아주 일정한 그 그게 나와줘야지만이 그걸 인간들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A스텝을 해야 되고 그냥 8단계를 해야 되고 뭐 등등 꿈결단의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해주는 그 공장이 소위에서 미팅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겁니다. 직급도전 그 엉터리 걔네들은 하는 게 뭐냐면 은 사람들이 일단 은 제일 중요한 건 원재료죠. 원재료가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자교프팀복이라고 하는 자기의 개념에 의해서 난자영사업거라서 이걸 등록하고 코드 하나를 받아서 내가 내 꿈을 성취시겠다 이러고 첫 단추를 그렇게 끼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참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소액에서 꽃돼지줄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똥줄에 들어갔느냐 한몇 개월 있다보면 난 똥줄이었네 어 나는 꽃돼지줄이네 그러면 꽃돼지줄에 들어간 사람은 똥줄에 똥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를 갖다가 몇년 하다가 고만 둘 때까지 난 똥줄이래서 안 됐어. 처음부터 김생 거야. 그리고 뭐가 안 돼도 다난 똥줄이기 때문에 안 돼. 그냥 기분 처음 시작서부터 기분이 나쁘고 그 패배자 의식에 아유 난 똥줄이래서 아무리 해봐야 안 돼. 내가 똥줄이니까 내 스폰서도 똥줄 그 위도 똥줄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무래도 안 돼. 그 패배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자영 사업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반대에 있는 그 황금줄이라고 할까요?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꽃돼지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쫙 세우지 않습니까? 꽃돼지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어차피 직급도전 그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뭐한 한 줄만 하면 한 된다? 두 줄로 한다는 그 논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꽃돼지줄이냐? 똥줄이냐? 아이 무슨 소리야 99.9% 아 뭐안 돼도 고 저기 꽃돼지 주집에 들어가야지. 똥줄에 들어가면 은자당안에 처음부터 김새고안 되는 거야 자당안에 똥줄에 서가지고 되는 사람은 내가 못 받거든. 뭐 이렇게 될 생각들을 해요. 근데 꽃돼지 주집이 더합니다. 오늘부터 사고를 좀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왜냐면한 줄을 못한 사람은 두줄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 꽃돼지줄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향을 볼까요? 거의 99.9% 그럽니다. 그래서 재수가 되어서 초창기에 뭐 임페리알 뭐 임페리알 그 라인에 아주 그냥 그 처음에 그냥 꽃돼지 자금돼주고 뭐하고 그냥 들러리 서주고 뭐 해가지고 한그 꽃돼지줄 몇명 빼놓고 나머지 그 이후에 생산된 꽃돼지줄에 있는 사람들의 양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안 되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 은 나는 한 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자영사업의식이 아니고 강력한 의타의식. 아, 나는 하나만 하면 돼. 그것도 나중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은 이것도 우리 스폰서가 또 꽃돼지줄을 만들어준 그 스폰서가 또 이쪽도 해줄 거야. 왜? 지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게 항상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꽃돼지줄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제대로 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냥 기다려. 그리고 그들의 심보는 뭐냐면은 하나도 거저 생겼잖아요? 요한 줄도 거저 되기만을 갖다가 완전히 기다립니다. 아, 겉으로는 스피치 뭐 연락에 뭐 따르게 뭐 성공자 스피치처럼 하지만 그 속심은 그거기 때문에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